나 진짜 왜 이러냐 나 어거지로 하는 느낌 안들지아 이게 기분 다른가? 나는 되게 막힘든고막티 내는 어, 건가? 어, 건가 불안해가지고 어제는 배 아프고 오늘은 뭐가 아프고 이게 뭐야? 아 어, 진짜 미치겠어 너무 답답해. 무대하면서 생각이 많다고 느낄 때 제가 아쉽다고 들어요. 무대 할 때만큼 생각이 없어야 되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내가 집중을 못 했을 때 그때는 내가 화면에 잘해 보였든 못해 보였든 간에 그냥 그 자체가 아쉬운 거예요. <목소리> 아 진짜 왜 <목소리> 아프지? <목소리> 이틀째 공연을 내 마음대로 못 하고 있어. 너무 스트레스받 거야. 다음. 스트레스 하지 마. 네. 일단 오늘 푸쉬하약 먹고 자 콘서트 계속 연달아서 너무 거지요 지친 거 일단은 제대로 해볼게 괜 내일 레는뭐괜찮지 그치 약 먹고, 약 먹고 하면 돼. 많이 실망러워요제자신진짜 분명 캐럿들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티내는 게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빨리 관리를 잘해서 매일모레 있는 콘서트는 제가 제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날 공항에 딱 왔어요 그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살짝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,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보다 근데 와 이게 한 시간 지나고 두 시간 지날수록 미치는 거예요 갑자기 이번 다큐에서는 나 아픈 거밖에안 나올 것 같은데 아... 하필 그 데뷔하고 제일 가장 많이 아플 때 다큐를 찍고 어떤 아이돌이나 가수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을까? 난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 제가 제 자신이 살짝 좀 그랬던 거 아니 분명 더 힘든 스케줄도 데뷔 초때 많이 했는데 내가 너무 헤외에 좋나 뭐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이제 몸이 말하는 것 같아요. 좀또 관리 좀 하라고 <웃음> 해야지 이제. 아 아. <웃음> 오케이. 기 이거 한번타먹으려고어 진짜. 아, 여기 왔어? 몸을. 너무 뜨거운 물로 쌀지 말고 열이 열이 아직 있어 목 부은 게 진짜 힘들구나 약은 먹었어, 먹었어? 아, 링겔 받았어요 약은 막 어. 멕시코 시티를 저희가 데뷔 이후로 처음 갔는데 이제 고산지대라고 들어가지고 그날은 뭔가 산소 호흡기도 그게 한두 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백스테이지 에 스태프분들께서 무대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러셔서 일단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. 아니면은 페인터링에 아니, 김밥 있으면 그거 반만 하자 먹까 뭐? 네. 진우는 리허설이랑 상체까지 시험으로 링들마다 모든 공연으로 견조해줄게요. 리허설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. 왜냐면은 아무리 저희가 많이 했던 공연이지만 또 공연장의 컨디션이나 체크해야 될게 있으니까. 근데. 안 되겠다 오늘은내욕심이고 멤버들에게 미안함을 좀 가지더라도 오늘은 내가 좀 몸을 좀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날은 몸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이숨이 어, 깊게 안이죠 나도 어. 이때 있거든요 온천 온것 같아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을은이은 진짜 조은이이영상 조율, 내 네, 일단은 너네가 생각을 미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어. 또. 어, 어, 이게 또 기분이 시작한 거니까 생각을 미리 하지 마 그거 여기가 이래 머리가 아플 수 있대 돼. 어 아픈 거 네. 같아 이렇게 자꾸 이걸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왜 무거워지 그러니까 네가 할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예 빠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야 구간으로 구간, 할 것보다 구간, 구간, 구간을 해봤자 구지야. 힘든 건 똑같고 하는 걸로, 아,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쉬고 하고 있어 계속 쉬고 있을게 <웃음> 상태가 안 나아지는 거예요 막열 계속 오르고 밥을 안 먹으니까 막 힘도 안 나고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정한이 형이 디노야 오늘 힘들면 은 쉬어도 돼 괜찮아 이러는데 그 말을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나를 배려해 주는 데 멤버들이 내가 여기서 진짜 쉬면 은더미안해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꼭 사야겠다 아 긴장된다 짜릿할 것 같아 이전역까지는괜찮았거든 아, 야, 올라가야 나가야겠다, 이가는어간거가기가 너무 정고막 폭주 타지거 아, 가 아, 너무 정신없스막폭트레스 아, 시오프닝부스 아, 너고스했어 아, 조합보소, 저희 함성 좀 남았으니 들어가십시오 처음 해봐, 모르겠어. 준비해주세요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함성이 10명이서 나온 함성이랑 100명이 나온 함성이랑 비슷할 정도로 규모에 상관없이 소리가 진짜 큰 거예요 아 멕시코의 센 최고인 것 같아요. 멕시코 센터는 멤컨.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어요 그러니까 모든 곡을 다 따라 불러주시고, 이니어를 게밀요 바로 옆에서 말을 하나도 안들거든요 근데 그 이니어는 뚫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이거 빼는 게 나을 정도였어요. 와 그건 또 이제 공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무대에서 위 공연을 하면은 가끔씩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. 막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막 탁살도는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그 느낌은 전 되게 좋아해요. 왜냐면 내가 진짜 이 무대에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, 그그각도못할 정도로 함성 그런 반응들이 너무 열광적이었기 때문에 더 무대에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내가 그러니까 이거 샐러드를 많이 먹고 좋아하게 될줄 몰랐어. 아 고마운 배덕뿐이야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아까만. 아, 떼솔로 좀잘 되어 보이나? 떼솔로지. 짠 응. 음, 뭐? 짰어? 안 짰어? 응. 짜볼래? 응 그런 거할 때가 제일 설레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다르게 보이고 요즘엔 연기 업도배워요 어느 순간부터 되게 내가 고여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투어하면은 모니터 같은 거막 보잖아요 똑같은 표정 짓고 제가 똑같은 행동하는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비슷하고 그런 거에 또 한계를 느끼니까 다양한 안무가 형들이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안무도 짜고 그런 것들이 참 설레는 것 같아요 저의 콘서트 목표 중에 하나가 눈보단 마음을 사로잡고 작은 즐거움보단 큰 감동이 있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무대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관객분들이 오시는 발걸음이나 그 수고들이나 그런 것들을 잊지 않, 않는다고 마음에 담고 무대한다고 꼭말해주고 싶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